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어, 내일장에서 어, 바로 뭐 상승이 될지 어, 뭐 요거는 뭐 어, 내일 대봐야 알겠지만 어, 미래는 뭐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 금요일장에서 사, 아,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 리비안이 거의 뭐 8% 가까이 급등을 했고 어, 그 외에 뭐 테슬라 전기차 대장주까지도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어, 지금 이제 그 내연기관 쪽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거의 뭐 나락에 가 있는 상태이고 또이 전기차 관련돼서 앞으로 이좀 이 변화를 하고 있는 어, 또 적응하고 있는 이런 어, 운송 장비주들 어, 한번 다시 눈여겨봐야 될런 어, 시점이 온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테슬라나 어, 이런 쪽이 흐름이 좋다면 어, 지금까지 이 천대를 받고 있었죠. 이 배터리에 비해서. 하지만 또 한번 다시 이제 오를 수 있는 이런 그 발판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그 리비안 관련 주총 18종목입니다 어 상신 edp 가 가장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리비안이 지금 뭐 시가총액은 이제 20조 때까지 어 이제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어 지금 오늘 그 살펴보실 그 리비안 관련주 먼저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신 EDP, 우신이, 삼성 SDI, 아 얘네가 이제 거의 대장주입니다. 거의 고점 대비해서 이제 뭐 불과 5%, 뭐 4% 정도만 더 상승해주면 신고가를 쓸수 있고 이 상신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얘는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3천억대, 그리고 우신이 요 놈이 어 지금 1, 2, 3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이 운송 장비주들이 그동안 이제 상당히 천대를 받고 있었죠. PBR 0.6배, 퍼는 11배 수준입니다. 오늘 상승률로는 좀 미비했지만 어 시가 총액을 보시면 어 부채는 좀 다소 높지만 시가 총액이 692억대로 아 상당히 이제 가볍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삼성 SDI, TCC라든가 어뭐 이런. 뭐, 배터리와 연관되어 있는 PNT 같은 이런 종목들이 뭐, 거의 뭐, 날르다시피 했죠. 어, TSI, 뭐, PNT, 이런 종목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어, 내려가서 보시면, 이제 여기, 어, 정리가 이제 대장주부터 낙폭이 큰 순서로, 그래서 이게 지금 에코캡, 에코캡, 대유AT, 에이텍, 폴라리스, 이런 종목이 이제,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하위단에 있는 종목들, 어 물론 다 실적들이 이제 안 찍히기 때문에 거의 상승률로는 이제 저조한 편이죠. 그리고 폴라리스 같은 경우가 10% 급등했습니다. AI 관련해서 뭐아주 어, 폴라리스 그룹 쪽이 어, 지금 날르다시피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PBR이 이제 0.99배 수준. 부채를 보시면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낮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또 눈여겨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어, 종목이죠. 어 그럼 간단히 어, 여기에 있는 종목들의 어 차트와 아, 또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신 EDP 삼성 SDI의 각형과 원통형 캔을 납품 중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와 연관된 어, 리비안 수혜주입니다. 실적을 보시면 이제 어,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전년비에서 47, 66, 190억 정도 순익을 내면서 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의 흐름이 뭐 지금 전 고점 부근이죠. 여기 19,000원 대까지 강하게 지금 거래량으로, 대큰 거래량으로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무신 시스템 전기차 배터리 설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20년부터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자 보시면 흑자전환, 적자 상태에서 흑자전환 하면서 급등하면서 이제 날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조금만 더 상승해주면 이제 두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위치죠. 지금 거의 2,000원대에서 4,000원 금방까지 지금 올라와 있지만, 어, 지금 뭐 실적과 또 어, 이리배한 관련해서 어, 좋은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삼성 SDI, 어, 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게 이제 SDI이고, 어, 이 종목은 이제 보시면 시가총액이 가장 무겁죠. 그래서 이하위땅 그룹들, 어, 그런데도 한번 관심을 기울여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대표적으로 TCC죠. 원통형, 어, 배터리 관련해서 상당히 좋죠. 지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고점 부근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HL만도, 리비안에, 어, 카메라, 어, 또이 제동장치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TSI, 어, 지금 뭐, 예전에 이제 배터리 라인 구축을 위한 그 리비안 실무진과 또 협의를 했었던 이력이 부각되면서 어또 좋은 흐름을 좀 보일 수도 있어 보이는 어, TSI, PNT, 어, PHA 어 얘는 이제 실, 이퍼 장체는 낮죠 그동안 이제 계속 하락하면서 어 실적이 이제 그 순이익은 좀 감소를 했습니다.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어, 증가를 했지만 어, 그래서 어, 이 퍼가 이 주가가 낮아지면서 이제 퍼가 가장 낮은 종목이 이 ph 입니다 어, 도화 전문 업체죠 여기. 삼질 l&d n 어, 가스켓 공급 이력이 부각되면서 어, 또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남성이 어, AI 비서 관련돼서 좀 어, 요통파 한번 크게 급등하고 크게 조정을 받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모베이스 전자, 삼성 SDI 관련주입니다. 지금 200일선을 뚫고 지금 고개를 바짝 이렇게 쳐들었죠. 우리 산업, PC PTC 히터를 공급하고 있는 우리 산업입니다. 동국 RNS, SDI 관련주죠. 대원화성, 얘는 고급 피역을 어, 지금, 어, 어,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어,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대원입니다. 어, 흐름은 이제 그닥 이렇게 어,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폴라리스 세원 어, 얘가 이제 AI 관련주기도 하죠. 리비안 관련주지만 그래서 AI 쪽에서도 어,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폴라리스 어, 지금 200일선을 어, 거래량을 터지면서 한번 급등을 시켰었습니다. 대유 에이텍, 어, 일종 규모의 시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대유 에이텍입니다. 어, 얘도 바닥에서 이제 서서히 이렇게, 어, 찡끔찡끔 이렇게 오르고 있죠. DA 테크놀로지, 어, 바닥을 좀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코케, 어, 뭐, 실적에 따라서 좀 뭐, 지금 전고점이 지금 12,000원대이지만 현재 수준은 지금 뭐 4,000원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살펴보실 그 리비안 관련주 보시면 대장주는 상신이 DP 우신, 삼성 SDI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퍼주는 PHA 신우신 시스템 그리고 그저 PBR이 PHA 모베스 우신, 우신이 상당히 많이 껴있죠. 그리고 시총이 천억 미만인 게 동국 아래니 우신이부터. 그래서, 이들 종목들 한번 흐름, 흐름을 내일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잘 관찰해야 될것 같습니다.